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전부터 선도적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라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였는데 그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황당무계하면 예수님도 일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까지 라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익들에게 매우 영향을 줄 책을 한권 쓰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만약 현 시대에 지적 저작권이 없다면 카피 대국 중국 경제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전쟁 특수와 지적 저작권이 전무하던 시기를 누리던 일본 경제의 성장은 서방의 선택을 받으며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80년대 들어 침체기에 들어서더니 2010년에는 43년을 유지해온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까지 중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80년대 침체기 시작과 90년대 일본의 하는 짓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본은 이 저성장 침체기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지금도 아마 잃어버린 40년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군요. 이에 더해 대외적으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힘을 더했고 관련한 증언들이 외국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이 저성장 침체기와 대외적 위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일본인들은 누구를 생각했으며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일단 사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3년 관방장관 고노 료헤이가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상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고노 다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뒤인 1995년에는 수상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다마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노 다마에 이어 오늘날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무라야마 다마입니다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일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을 향해 고노다마를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의 계략적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지 조사의 결과, 초기, 광고한 지역이 이 안조가 설치되면서 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及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 가야의 손괴와 고통을 안았습니다. 이곳에改めて 통절한 반성의 의를 표시, 과거からの 사과의 마음을 표명いたします.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국민들에게 교육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1997년부터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전쟁 범죄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1997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1997년은 중국계 미국인 아이리스 장이 일본군의 난징범죄를 베스트셀러로 세상에 알린 해이기도 하며 일본 최대 우익 집단인 일본 회의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위상 추락에 더하여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 상황까지 겹친 암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반성하고 새로 살자는 이들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다른 루트를 선택한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장의 집, 일본 회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같은 우익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침략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면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반성 무드를 자학사관이라고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지난 날에 일본인들이 저지른 행각들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도발과 만행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생장의 집에 주목해주시면 종교단체인데요. 다니구치 마사하루라는 사람이 1930년에 창설하여 전쟁의 협력, 미화활동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며 무려 300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거느리던 종교입니다. 이 다니구치 마사하루라는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전부터 선도적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라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였는데 그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황당무계하면 예수님도 일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까지 라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익들에게 매우 영향을 줄 책을 한권 쓰게 되는데요. 그 사이비 책이 바로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저서입니다. 일왕의 은혜에 감사하고 희생하라 라고 강요하는 이 책은 일본 우익들의 경전 중에 한 권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빠진 놈이 쓴 한물간 책이 왜 중요한가 얼빠지 놈이 쓴 책이라도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 아베라 불리던 이나다 도모미는 2011년 독도를 시찰하겠다며 한국 김포공항에 왔다가 공항 구석에 9시간 동안 앉아서 동물원 원숭이처럼 사진만 찍히고 간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난징에서 일어난 백명백이 사건의 전범 가족 측 명예훼손 재판의 주임 변호사였다가 그 일을 계기로 아베로부터 전개에 들어올 수 있게 된이 이나다 도모미가 가장 간복하고 영향을 받았던 책이 바로 생장의 집 교조 다니구치가 쓴 생명의 실상이라는 서적입니다. 이나다 도모미가 다니구치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의 증언을 간접 인용 형태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니구치 마사하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늘내 삶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1938년에 발행된 생명의 실상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내 외할머니가 읽던 책으로 1933년생인 어머니도 읽었습니다. 매우 신기하게도 1932년생인 저희 아버지도 이 생명의 실상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니구치는 이나다 도모미 뿐만 아닌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 미키 다케오전 총리 같은 거물 정치인들은 물론 재계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 교단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미화하고 협력한 다니구치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일본 우익들에게 그대로 계승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다니구치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야 머리 꼭대기에서 놀거 아니겠습니까? 1920년 다니구치가 출간한 책인 황도령 학강화에는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날 때부터 신이 지도자로 정한 일본 황실이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 이는 일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세계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시작부터 일본은 세계 지도국이며 일본인은 세계 지배자로서 신에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생장에 집중해서 천황으로 향하는 길이야말로 충이라. 충은 천황에게서 흘러나와 천황으로 돌아간다. 천황을 우러르고 천황에게 귀일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 모든 종교는 천황에게서 시작한다. 대일열애도 예수 그리스도도 천왕에게서 시작되었다. 중략 모든 종교의 시조는 나팔에 불과하니 우주의 대교조는 천왕뿐이라 당시에 일본에서 마약의 유행이 심각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위있는 책에서 인용되었으니 실제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고 그 뽕발이 지금도 일본 전개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얘가 괜히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 전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어져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다니구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우위성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문화의 우위성이라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말하는 일본 문화의 우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문화나 말이나 옷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마토 정신으로 정형화한 일본적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니구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마디의 말은 이겁니다. 조선은 일본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조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 옛날은 뭐냐? 바로 임나일본부가 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눈치 채셔야 합니다. 바로 모든 침략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임나일본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 정밀하게 다룰 것이지만 바로 왜곡된 일본 야사인 일본 서기에 기록된 임나일본부서를 근거로 하여 고토 회복을 모토로 하여 최초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가적 전쟁을 일으켰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숭상하는 자들이 메이지 유신의 중심들이었고 현재 일본 정치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를 숭상하고 행동하던 메이지 유신 중심축들을 모두 아울러 떠받드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집니다 임진왜란이 사악한 외구들이 심심해서 쳐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고토회복이라는 정신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까? 백여년 전 메이지 유신을 하고 조선을 침탈한 자들이 심심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고토회복이라는 정신무장을 하고 온 것입니까? 그래서 윤나일본부 역사 왜곡 문제가 지나간 고대의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문제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대충 일본이 알아서 하라고 쉬쉬하고 있다면 그 뒤에 재생되는 비디오는 무엇일까요? 그 양보는 일본인들의 언어로는 무엇입니까? 침략하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일본 회의는 1997년도에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 두 조직의 연합으로 탄생한 우익 조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단이구치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민회의는 학계, 종교계, 재계, 정계의 모든 우익들이 결집한 단체이고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우파 종교조직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는지는 일본회의 입회자 명단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중의원이 133명, 참의원이 71명, 자민당 184명 외 무소속 등등 정치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왔고 회장, 간사장, 사무국장 자리도 역시 자민당의 중의원과 참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거대 우입 조직은 일본 열도 전국 243곳의 지방지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는 고노 다마와 무라야마 다마에 이은 역사 교육 조치의 자학사관이라고 반발하며 독일어 교수, 교육과 교수, 만화가들이 1997년 1월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곧 일본 회의 등등의 막강한 우익 집단이 결합하며 엄청난 세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익 정치권의 막강한 파워로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가 무색하게 교과서는 다시 고쳐지기 시작했으며 전쟁 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인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술국치의 합법성과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2차 세계대전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대동화 전쟁이라고 미화 종군 위안부 기술 완전 삭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유 중 일본 우익이 이렇게 막강하니 교과서가 버틸 수가 없이 왜곡되고 일본 대내적으로는 일본 TV에선 혐한 주제가 심심찮게 나오며 일본 서점가에는 혐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즐비합니다 일본 대외적으로는 식민사학자나 기자, 정치인, 유튜버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역사 왜곡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에겐 갑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갑임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본 서기에서 일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 메이지 유신 세력에서 현재의 일본 우익들로 완전히 아시겠죠. 보다시피 일본인에게만은 역사 왜곡이란 곧 침략 도구입니다. 그들에게 역사 왜곡이란 침략의 천병이며 필수적으로 작업해놔야만 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런 마음, 심리를 무엇으로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요즘 월드컵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월드컵마다 부르지는 어게인 2000이 향수 같은 거? 아니면 범죄는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영화 살인의 추억 같은 그런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한국은 그냥 먹을 게 없어지면 냉동고에서 빼다 먹고 싶어지는 고기 같은 거?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을 해서 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결과는 거의 좋은 추억들로만 남아있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좀이 역사의식 적으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인기 따려고 거짓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를 찾다 못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떤 애가 있는데 걔를 여러분이 이겨요. 여러분이 때렸어요. 그래서 우습게 봤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걔네 친척형이 와서 여러분을 때렸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지금도 당장 싸움은 이길 수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친척형이 아직 안 가네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때리던 애한테 마음적으로다가 진심으로 굴복한 겁니까? 그냥 분하고 참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인들 심리가 딱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친척형이 아니라 그 맞던 애가 진정으로 강해져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정신이 확고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강해진다는 의미가 군사적인 의미가 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본은 그걸 여러분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를 건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역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괴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가게무샤 식민사학자들을 심어놓고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일본의 필승 공략법이니까요. 한국같이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는 그걸 왜곡해야 침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행동하는 근원적인 어떤 이유 일본인들의 그 마음 상태와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역사를 논하고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를 바라게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을 때에만 이 역사를 가지고 역사는 현재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를 식민사학자들에게 배우고 그걸 그대로 카메라 옆에 적어놓고 앉아서 단순하게 내가리면서 역사는 현재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알고 대응해야 저런 김포공항 침입자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솔직히 더 직설적으로 쓰게 말해서 일본 우익의 처런 행동의 진짜 근원은 우리가 침략당할 만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는 소리예요. 그런 짓거리들을 안할때 저들도 사라집니다. 역사를 바로 정립하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한다면 저들은 변할 것입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래 때리고 살던 애가 복싱 좀 배웠다고 무릎을 꿇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복싱을 배우고 똑같이 복싱을 배우고 레슬링까지 배울걸요? 결국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그게 이 문제로 보면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근육을 키우는 게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도 일본의 경제 갑질때 조국 전 장관이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정부는 혈세 1조 2천억 원을 식민사학자들에게 퍼부어 가야산은 일본에 들어 넘겼죠. 평소 동무님 동무님 후배님 후배님 같은 소리나 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엘리트주의자들은 무분별하게 식민사학자들에게까지 엘리트주의로 일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의 말을 적극 들어봐야 하고 TV 공개토론을 진행시키던가 해야죠. 물론 그게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은 아니죠. 우리가 일본이 저럴 때마다 단순히 외국의 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들의 저런 행동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